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테스트 계정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어 요거인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요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제가 경험했던 기준으로 요 질문들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다고 꼭요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좀 에피소드가 하나가 몇 개가 있, 하나가 있는데. 어,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온 곳이 있어요. 한 세네 군데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 이 질문사항을 보고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문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이 지인 예,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분명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은 어떻게 이제 모예킹 파트로 공부를 했다면 은이 어, 질문들은 한번 꼼꼼히 좀 보시고 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 저희가 이제 모예킹을 진행을 할 때, 모예킹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이제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 회원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어, 우리가 페이지를 점검을 할 때, 어, 두 가지, 이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 two, 2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가된 입장에, 이 인가된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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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페이지들 쇼핑몰 그 정보들을 그냥 보는 것은 사실 비인가요 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죠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뭔가 가입 그 상품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를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음 카드 결제를 한다면 더욱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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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고, 돈이란 기술들, 그 다음, 범죄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조건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권으로 간다. 예, 금융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 우리가 뭐, 비, 요즘은 비대면 많이 하죠. 카카오톡, 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아마 K뱅크 뭐, 여러 가지들 토스 있는데, 그건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우리는 은행에,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하나, 어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 인터넷 어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전부터 사용했던 절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또 수행을 합니다. 아무튼 계정은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인증할 건두 개나 비대면이던 금융이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이킹할 때도 똑같이 어, 진행을 하게 돼요.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계정 정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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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모이웨킹을 수행할 때실 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해서 예,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때는 그냥 이분 이 예, 진단한 사람이 만들면 됩니다.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보통 이제 모이웨킹이뭐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가결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무튼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어 이제 하는 거죠. 예, 계그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지만 스테이지 서버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테스트 계정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것을 통해서 여기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계정을 이제 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 때는 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서비스하고 동일할 을 때는 고객들은 테스트 계정을 주라고 했을 때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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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센터에서도 분명히 어떤 등그 뭐라고 하냐, 직급이란 거 아니면 등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이게 분류가 되죠. 권한분류라고 하시다. 권한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게시판을 담당하는 그런 고객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어떤 쇼핑 정보들을 담당하는 이런 고객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권한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마다 계정들이 다르고 인증들도 다르다. 라는 것이 맞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예킹을 하는 진단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점검을 할 때는 실제 회원가입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리자 승인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아니면 관리자들이 직접 예,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고객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테스트 계정을 요청을 합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모이커 모이킹이라는 것이 이제 고객들게 우리 보안 담당자 몇 분들께서는 이 모이킹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범죄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면 은 알아서 그거를 점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어 사실 모이킹이라는 것은 범죄자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들은 맞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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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회원가입 페이지만 점검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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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할 때나 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를 할 때나 할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고객들한테 그런 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적 자료는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뭐 메일로 서로 나눴던 내용들을 남기시던지 뭘로 하던지 아무튼 남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식으로 고객대응이 뭐 조언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모예킹 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난 뒤에 어 일제 뭐그 선임들하고 맨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음, 일부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정도 후 2주 인가 예,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한 2주가 인 3주 뒤에 혼자 갔어요. 혼자 혼자 가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진단하고 그다음에 혼자 보고서 이제 제출해서 업무협의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업무용 내용을 할 때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이게 통화상으로 손님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이 사항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객들한테 이해를 하면서 이게 한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모이킹 하면서도 이게 현재 취약점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뒤에 고객사한테 어떤 문제들이 보안적인 유효들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엮이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대응하는 예, 그런들 미리 어,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은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몇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이제 촬영 오류가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